<웃음> <웃음> 자, 그러면 천지인의 이 논리는 우리는 다 풀었다, 그제? 자, 여러분들이 이, 이거는 트럼프 카드 트럼프, 그제? 자, 트럼프 카드와 우리가 과연 어떤 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까? 이것을 이제 우선 먼저 풀어보고 이 카드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영혼의 카드는 여러분들이 애매모호한 그러기 있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혼이 사람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 나무다, 나무. 여기서 트럼프 카드는 이것이 뭐 하살촉이라고, 창촉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나무다, 나무 뿌리. 여기 점을 딱 찍어, 점치지 말고 점을 찍어. 어, 나무 뿌리다. 이것이 바로 스페이드다. 그래서 이 영혼의 뿌리다. 그것 생각하면 되고. 자, 인간 카드는 어떻게 빨간 거다, 그지? 살아가는 게 꼬약하잖아. 인생살이가 여러분들 싸움을 하게 되면 어떡하? 싸움을 하면 나중에 코피 터지지. 빨간 코피 터지. 그 인생살이도 잘못 살면 어떻게? 이로 갔다가 빨갛게 터지가지고 이로 돌다가 돌다가 돌아가지고 어디에 오다? 음, 여러분 여기까지 온오기까지 얼마나 돌고 돌고 돌아갔고 온 산천을 다 돌아갔고 이 계룡산까지 왔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빨간 다이아다라 인생을 표어한거야자 하트는 우리는 어떻게? 해? 서양에서 이거는 심장이다. 이 아름다운 게 아니고 사랑의 표시가 아니고 이거는 심장을 표시한거야 그러면 여기에 홀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심장을 뺏기는 거야. 드라큐라인데드라큐라인데 심장을 뺏기게 되는 거다. 이 크로바는 어떻게? 행운의 크로바가 아니라 여기에 걸리다 하면 이제 죽는 거야. 이것이 인연의 카드다. 그래서 크로바는 새파란, 초록색이지만 여기는 새까만 크로바다. 그렇게 새까만, 우리 검정 크로바다. 검정 크로바.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이 꼬그라지게 되는 그런 구조다. 자, 그래서 이 트럼프 카드도 이게 아주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트럼프 카드가 아주 인간의 심리를 묘하게 접어한 거야. 그래서 트럼프 카드에 빠지면 어떻게? 못 태어난다. 그래서 노름한 사람이 계속 노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네 개의 카드가 가지는 의미 이것을 우리는 보는 거야. 자 영혼의 카드는 이 인간의 두뇌에서 할수 있는 것이 뭘까? 여러분 아까 전 천지의 힘에 의해서 천지의 힘에서 여러분들은 사고하고 판단하고 이건 뭐니? 사고, 생각, 생각, 이것이다. 그러면 사고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는 계획적 계획이라. 목표 이런 것이 있다 그죠 내가 어떻게 쓰면 좋겠다 이런 것이 우리는 그 영혼의 카드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카드로 처리할 때는 항상 영혼의 카드로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카드로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카드를 할때 그렇게 스페이드 카드를 가지고 한다고 하게 되면 영혼의 카드를 여러분들이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인생사리와 관련돼 있는 거, 인생사리와 관련돼 있는 거. 이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했을 때, 이거는 판단과 결정, 이것이 행동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다. 자 인간 카드가 하게 되게 되면 네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할때이 인간 카드 갖고 돌리는 거예요. 인간카드가거든자세 번째는 이거는 귀신카드다 귀신카드는 우리는 어떻게 귀신의 작용에 의해서 풀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사의한 일 불가사의한 일 그렇게 예측이 불가능한 거 예측이 불가능 불가사의한 예측이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는 풀어냈대 이때는 우리는 나중에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때 나중에 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우리가 나중에 애군 같은 거, 이런 걸풀때 이것이 풀리는 거. 인연카드는 우리는 사람과 옳히는 거, 사람 사이에서.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인연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에요. 자, 이네 가지 유형의 카드를, 우린 첫 번째, 이 사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네 개의 카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네 개의 카드를 사용하는데, 각각의 카드마다 의미는 부여되어 있지만은, 여기서는 우리는 세 가지 유형의 카드가 있다고 그랬지. High, l 그제? High, medium, low. 이 카드가 있다. 그러면 영혼의 카드에서 하이 카드를 뽑을 때는 어땠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자니 네 생각은 어떻게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니네 생각은 잘했다 니가 생각하는 것이 올바르다 니가 생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명제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치 자 두번째는 미디움 카드를 뽑았을 때 안정적이 아니고 이거는 자기 주관이 없다고 보면 휘둘린다는 거지 그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는 거다 그렇게 자기의 확실한 신빙성이 없는 카드라는 거다 응,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목표도 없고 어, 올바른 생각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카드가 나온 거야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 카드는 의미가 별로 없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상담할 때는 별로 의미가 없는 카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카드이기 때문에 그러면 로우 카드가 찍혔을때는 어떻게 흔들린다. 어 잘못됐다 니네 생각한게 잘못됐다 그러면 니네 생각한게 엉터리다 니가 오류를 범했다 니가 실수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로우 카드가 영원의 카드에서 로우 카드를 보게 되면 네 생각이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 재물론이 있습니까 이럴 때 로우 카드를 상담하러 왔다고 하자 그럼 로우 카드는 어떻게 해 니가 잘 먹고 잘살 방법을 생각을 안 했다는 거다 그치? 그렇게 지금 황당한 짓만 하고 있었다는 거다 영혼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이, 미디움, 로우 카드에 의해서 미디움 카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치? 그러니까 그 의미가 크게 부여되어 있지 않아요 자그 다음에 인간 카드다 인간 카드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행동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가장 하고 싶어고 내가 지금 행동 이것이 본격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 과정을 나타낸 거것 그러면 그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맞다 이렇게 되겠지 자 두번째는 어떻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친구 따라 강연 가고 이? 넘 하니까 따라 해보고 이? 이렇게 되는거예요 넘이 잘 된다니까 해보고 어? 넘 가니까 따라가보고 넘 구경하니까 구경하러 가보고 이? 이렇게 된거예요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번째는 어떻게 로우 카드를 뽑았을 때는 네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지 인간이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한다 했잖아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될 곳에만 골라서 다닌다는 거다 가지 마야 될걸 거야 골라. 가지 여기서 올바른 것도 아닌데 거기 가서 새거 맞다고 주장하다가 저거 가서 저것도 아닌데도 가갖고 그거 맞다고 하다가 그렇게 돌고 돌다고 아무것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카드가 내인 작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상담하는 거예요 거기서 상담의 테크닉이 나오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세 번째 귀신 카드가 이렇게 작았다 우리는 공부할 때는 귀신 카드지만 은 여기서 자꾸 귀신 탈행 너무 하면 안 된다 <웃음> <웃음> 타르 카드는 귀신 탈행하는 거이고 이것은 우리가 편리하게 조상이 도와준다고 해야 돼 아, 자, 그렇게 귀신 카드가 우리는 이렇게, 이? 받아들인다. 그러면 조상이 일이 있을 때는 지식가 하되면 지금은 기운이다, 기운. 그러니까 어떻게 이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다 그러면 도와준다는 건지 해치는 건지. 해칠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다. 그래, 일할 때는 이것이 나중에 조합을 할때 이것이 필요해. 강한 기운이다 이? 그렇게 해치는데 나쁘게 강하면 어떻게 되겠나 나는 망하는거리고 조상들이 나를 못하게 하고 난 해방도 는다는 것이고 자 이것이 어중간하게 이를 뽑았다 이때는 우리는 무라는 거다 행동에 거의 개의치하지 마라는 거다 조상의 힘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 의미 필요 의미 없다 그 다음에 이것이 약하다는 거다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우리가 카드를 뽑을 때, 아까 천진을 뽑을 때, 천을 뽑았다. 그제? 천을 뽑았을 때, 이것을 뽑고, 이것이 약하다. 이렇게 뽑아놨는데, 천의 기운을 딱 뽑았는데, 이것이 약하면 어떻게 되겠나? 천의 힘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이것이 약할 게될게 게 없다. 이렇게 되겠지? 나는 천의 힘을 받는데, 강한 걸 뽑았을 때는 어떻게? 나는 그 하게 되면 조상이 팍 돕는다는 거다. 그렇게 최종 상담할 때 여러분들이 파는게 지금은 기초이니까 자 이것이 강한 기운이 흐른다 약한 기운이 흐른다 그렇게 강한 것이 나쁘게 작용하면 어떻게 바로 망하는 거다 즉시 망하는 거자그 다음에 인연이다 인연이 이것은 왕하다는 거다 인연이 왕왕그린다 많다 양왕왕그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이 왕만 그리면 나는 어떻게, 장사할 때왕만 그리면 어떻게, 막 아, 장사 잘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미디움 카드는 크게 작용을 안 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왕만왕 대신에 이거든 어떻게? 어, 이것은 우리가 약하다는 거지, 그제? 응. 이건, 이건 이세가 되겠다, 그제? 이세? 아니. 한 개? 한 개만. 네. 이세가 되겠다. 새약해진다는 거다. 약해지는 거. 손님이 별로 없다. 음, 별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기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기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아 이거 어떻게 인력 카드가 없다. 약하다한번 어떻게 기인 안 온다는 소리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궁합을 물었다. 궁합에는 기인이 와야 되잖아. 그럼 나는 기인이 없다. 이대표면 어떻게? 야, 이 아. 니 지금 노력해봐야 이게 헛방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헛방이다. 기대 너무 하지 마라. 이랬다. 기대. 자, 그러면 이네 개의 카드와 아까 이야기하는 천지인 카드가 있다. 그치? 이세 개가 우리는 결합을 하냐고, 지금부터. 그래서 3, 사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천의 기운을 받았을 때, 천의 기운을 받았을 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이 가장 많이 작용하겠나? 천의 기운. 이거와 이것이지, 그치? 천의 기운은 영혼과 어떻게? 귀신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좋다, 이렇게 할 때. 좋다,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할 때. 이 귀신의 기운이 조상공덕으로 인해서 강할 때는 아주 좋다. 아주 좋다. 그런데 생각이 잘못됐다. 니네 하는 게, 하는 게 생각이 잘못됐다 하면 어떻게 되겠나? 이건 근본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 했을 때, 천의 기운이 이것이 왕하면 어떻게? 망조가 들었다는 거야, 망조. 그지 망조가 들은 거야.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카드는 영혼의 카드라는 게 돼. 자, 그리고 영혼의 카드에서, 어? 행동은 어떻게? 해? 이렇게 돼 있는데 네가 행동을 잘못하고 있다. 이 행동을 바꿔놓으면 되겠지, 그렇지? 그럼 천이 천이 어떻게 좋다, 나쁘다? 이것때 천의 공덕을 가지고 선택했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중에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구조는 지금 왕하다부터 먼저 우리가 카드를 먼저 이 카드부터 먼저 뽑아요. 이 카드가 왕하다 이런 것이 있지만은 이 뒤에 카드를 이것을 뽑게 된다. 그러면 조상 공덕이 왕하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거, 우리가 카드를 돌리면서 앞에 거를, 이 사람 거 앞에 거를 무엇이 놓는지 이제 먹고 뒤에 거 자꾸 카드를 뽑으면 안 된다는 거다. 앞에 이렇게 기억을 해둬야 돼. 완전히 버리보면 곤란하니까. 자, 그 다음에 천의 기운이 인간의, 이건 좋다고 생각하고, 이? 자, 이것이 하이 카드라고 생각하고, 이건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천의 기운을 갖고 있을 때 인간은, 니는 조상이 다 돕고 하려고 하는데, 네 행동도 맞다 근데 니네 하는게 좀실험찬다 니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 자 조상도 되고니 네 운명적으로도 이것이 딱 맞는데도 불구하고 니는 엉터리 행동한다 이거 두개는 엉터리 행동이고 니가 지금 하는거는 맞겠다 그치?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누가 도와준다 조상이 도와준다면 니는 금상첨화가 되는거지 그럼 우리 장사를 한다고 딱할때자 맞다 그러면 인간이 내 행동도 맞다 조상이 돕는다 그런데 천을 뽑았다 얘는 무조건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되기는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이것을 또보게 되면 되기는 되는데 사람은 별로 큰 돈을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작으니까 이해되세요? 요이해 자 그러면 이것이 기준이 된다 나중에는 이 카드는 이런 형태만 강하고 약하고 강하고 약하고만 뽑아 놔놓고 상태만 점검을 하고 자 이제 이것이 딱 뽑혔을 때 최종적인 상담에 팍팍 들어가는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상담 거의 50% 60%를 해보는거야요자그 다음에 지 카드를 뽑았다 자지는 우리 명제를 어떤걸 한번 해볼까 장사 똑같은게 장사 해볼까 장사해갖고 돈 벌겠다 자 그러면 지력한다 자이 사람은 어떻게 사고와 생각 영혼의 카드가 기본이잖아 아이라고 이렇게 로 카드가 면 장사하지 말아 소리되잖아 그러면 우리 장사하라 하면 이거 했을때 장사자내 장사할까요 하는데 로 이래 놓으면 어떻게 되겠노 업업해야 되는 거야 카드를 야 이건 니네 정신 상태가 틀리있다 다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잉? 나중에 그거는 나중에 카드 돌릴 때 이야기 해줄게 자 그러면 이거는 맞는데, 우리는 지뢰 카드를 뽑았는데, 그지 그러면 인, 간간 이게, 인간 카드를 뽑았다. 이것이, 이것이 되게 되면 어떻게? 어떻게 되겠나? 내가 어떻게? 내가 이것을 갖춰야 되겠지. 내가 갖춰야 돼. 내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 내가 어떻게? 이, 뭐, 장사를 하든지, 기술을. 내가 직접 해야 된다는 소리다. 이거 하려고 하게 되면, 너는좀 없으니까, 맞기는 맞는데 니는 없으니까 뭘 다른 사람을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거는 우리는 지 기술하고는 조금 더지만 예측을 할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 이럴 때는 어떻게 좋을 때는 이것이 좋게 작용을 하고 나쁠 때는 나쁘게 작용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인연 카드가 좋은 카드를 봅니다자 니가 하면 능력이 없는데 이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게 되면 게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도와줄 것이다 이거만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도움을 받으라 하는 인연카드가 꽉이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소리다 그럼 그거 잘 안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좀 바꿔보자 목표를 바꿔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그 우리의 기본 틀이에요 이것을 자꾸, 이렇게 카드만 갖고, 니는 좋다, 나쁘다, 이것만 자꾸 얘기, 이게 기분이 없으면. 그렇게 나중에 상담을 완벽하게 못 한다. 그렇게 조금 힘들더라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나중에 카드 놓으면 이거 여러분들 들으려고 생각지도 안 해. 그때 되면 뭐안 듣는다, 이 카드만 멈치고 눈에 뻔해갖고, 그림 있는 거, 그 안에, 그것만 눈이 빠져갖고. 자, 그 다음에 인증카드. 인을 뽑았다. 이것이 되고 인을 뽑았다 내가 뭐돈 벌인이 되겠습니까 할때내 행동 행동은 틀렸다 하더라도 그 행동은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행동은 내돈 벌이는 할수 장사를 해갖고 돈 벌이는 누구의 도움이다 기인공도, 기인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거다 그치 사람의 도움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이것이 어디에 중요해 인간은 중요한게 아니라 이거, 이것이 중요한거야 그치 기인의 도움은 어떻게 귀신 인연의 도움을 주든 사람의 인연의 도움을 주어야 되는 거야. 인간은 별 재미없어. 나는 내 자신은 별로 재미없어도 관계없어. 그럼 전부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한게 나쁘다 해갖고이 사람은 이는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되는 거야. 자 그래서 영혼, 인간, 귀신 카드 4개를 하고 이것을 딱 뽑게 되게, 되게 되면 그 선택된 명제에 대해서 거의 완벽한 답은 어느 접근을 해 나가는데 거 접근을 해 나가는데 방향은 접근하는데 그 뒤에 우리는 세부적인 것을 모르잖아 그 뒤에 우리 본격적으로 풀어가야 되는거야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보자 영혼이 있을 때는 니네 생각이 올바르다 틀리다 푸는거고 니네 행동이 올바르게 됐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푸는 것이고 귀신은 어떻게 조상이 도와주겠다 이게 렇 되는 거야. 그다음에 인연이 카드가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인연이 대상자가 돈을 벌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하는 것이 이기본 카드의 원칙이라는 거다. 그러면 여기에 이 카드가 대단히 중요하게 되죠. 누가 도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도움 카드라는 거다. 그렇죠? 천이라는 천지 인이라는 것이 도움 카드. 그래서 이 순번은 어떻게? 이네 개의 카드를 뽑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것을 뽑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의 생각과, 자기의 행동과, 주변의 여건과,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다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종 카드 뽑을 때, 음. 1번에서 9번까지만 뽑아야 1번에서 9번까지 나눠서. 네. 그 순번대로 뽑아야 돼요. 그린 카드는 아, 어, 그림카드를 빼고, 1번에서 9번까지. 그래서, 영혼의 카드 1번에서 9번까지. 순번대로 뽑아야 돼. 거꾸로 뽑으면 안 돼. 자, 서다 하크 순으로, 어, 영혼카드, 인간카드, 귀신카드, 이거 순번으로딱 뽑아놓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럼 이것을 다 잊어먹고 또 이거 뽑아갖고 또 헷갈리면 안된데 니는 조상공제는 무조건, 이거는 하나도 없이 머릿속에 삭취하고 이거 하면 안 돼. 이거는 옆에 딱 나눠 놓고 이것을 뽑게 하는 거야. 같이 뽑는 게 아니야. 카드가 다르니까. 카드가 종류가 다르니까. 제일 먼저 천지부터 뽑아놓고. 아니지. 아니, 요 영혼 인간 귀신 뽑고 천지인. 요거 뽑는 거. 그러니까 이두 번째라서. 아, 요건 두 번째. 동 카드나. 네 나는 하나 지금 하나 이런 하나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나에게 어떤 힘이 필요할까? 천지는 영혼 카드에서 뽑는 사람들. 저는 이제 영혼를 뽑는 게 있고, 이거는 우리 귀신 카드를 뽑는 자. 아. 그치? 우리 저번에 귀신 카드를 했지? 빨간 거 하트. 하트 귀신 카드는, 카드. 또운 어, 카드는. 먼저 뽑고, 저걸 대조 시켜가천지인 대조 시자 네, 그렇지. 자로를 <웃음> <지금, 웃음> 그래서 심리할 때는 나중에 요렇게다 뽑아요. 요거 뽑고 나중에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할 때는 용혼카드에선용영 카드 인간 카드에선 인간 카드 뽑는데 우리는 그 단계까지 도 가지 말고 그거는 너무 복잡하고 하니까 그런 특수한 용도로 할때 이거는 우리는 하트 카드 갖고 뽑는 거예요 빨간 카드 갖고 빨간 하트 카드 갖고 이것을 뽑는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 카드를 네개를 뽑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1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야가 돈 되겠나 안 되겠나 네? 그때부터 이제 본기전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 나눠 놓고 여기서는 뒤에 보게 되면 궁금하잖아 요까지만 딱해 놓으면 궁금한 그러니 다음부터 카드 뽑을 때는 한 장에 얼마? 그그 그러니까 다음부터 내라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궁금하겠노 그 뒤가 그렇지? 요거는 뽑고 요 카드를 뽑을 때부터 돈 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네 개의 카드가 가장 기본 카드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지금 행동을 한, 지금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파악을 하고 난 뒤에 이것을 푸는 거야. 그럼 그 카드 네 개가, 응. 저, 저, 크로바 앞서부터 저기, 저기, 거기에 들어가 있, 있습니까, 지금 그거 어, 다, 다 있지. 아, 들어가 있어요. 크로바도 예? 있고. 원, 원 그림에 그 들어가 있어원 아, 그림에 다 들어있어요. 원 그림에도 다 들어있고, 그 카드 내용들도 다 들어있어. 근데 거기에 카드 들어있는 내용들은 다음에 한 단계 높은 상담을 할때 여러분들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그 카드가 난지 맹도입니다맹도 명도. 자, 이럴 때, 천에 귀신이다, 이렇게 딱 되게 되면 이것이 당신인데 뭘할 것이다, 탁, 어떻게 해꾸질 할 것이다, 탁 풀어본다. 그거 다치기 있어.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강의할 때는 가르치지 마. 알았죠? 그는 지금 모르고 넘어갈 거예요. 응? 25분. 응. 자, 그랬어요. 자, 우리는 1단계 요 하고 요걸 2단계 뽑는 거예요. 거리부터 이제 조금 쉬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이어가면서 풀어겠어요. 이거 유강의에서끝났면 끝났네요, 다 이거. 아니지, 어, 이거는 이제 기초가 이제 야 상담은 이거만